잉여맨 로블록스 오늘은 버거집에 취직한지 1일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버거를 만들러 가야지 역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이 버거집 손님이 엄청 많구만 으흠.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그래 누구시죠? 뭐 어떤 버거 시키실 거죠? 아 그런게 아니고 저 오늘 그 일하러 온 잉여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여민씨 오래 기다렸어요! <웃음> 아 정말.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점장이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알려줄게요, 알았죠? 걱정하지 말세요 네. 러분 응? 일단은 버거집의 가장 중요한 점, 주문 받기부터 알려주겠어요. 네. 일단 손님들 가까이 가면 이렇게 햄버거를 뭘 원하시는지 뜹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좀빠가 꽉 젖으면서 손님들이 실망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물건을 어, 웨이팅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네 알고 있습니다 여민씨는 주로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될 건데 여기 재료가 부족하면 여기서 재료를 주문할 수 있어요 어... 눌러볼게요 어? 눌렀더니 차가 와서 배달을 하네요 어... 그렇구나! 배달이 오면 여기 바로 뒤인 창고 쪽에 배달용품이 올테니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셰프! 셰프 하이 씨! 뉴비입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헬로 하임파이!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일하러 온 신입입니다! 오우! 유굿 굿! 유 쿠킹 굿! 오. 와 근데 새로운 요리를 발명하시나봐요 No no, this is hamburger. 햄버거. 아 그러면 저 바로 이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서 손발 잘 잡고 감자튀김은 감자튀김대로 잘 튀기시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잘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쥐가 나오니까 쥐좀꼭 잡아서 네알잘 닦이 주세요. 네. 네. 어, 만들어볼까 일단 감자튀김을 튀겨야겠다. 감자튀김 튀기고. 튀기고 그리고 접시를 하나 꺼내서 오나 생각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됐다 여기다가 올리고 <웃음> <이> 햄버거가 아니야 헤이 <웃음> <웃음> 어. 자 저도 한번 맛있는 햄버거 만들어보겠습니다 올리고 자 그래 튀겨졌나 됐다 기름 탁탁탁탁 털어서 자 접시에다가 올려갖고 손님한테 내놓겠습니다 아 저기 아 저기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감자튀김 시키신 분 감자튀김 어? 이분이 시킨 건 아닌데 아 이게 행복거로 부를 수 있니? 그냥 감자튀김이요? <웃음> 여맨씨? 네? 감자튀김 손님한테 제대로 보내셨어야죠 잘못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 아 죄송해요 어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놔람> 저 셰프 저 녀석도 바닥 저렇게 놓네 <놀람> <웃음> <그냥. 웃음> 그러면은 다른 햄버거도 빨리 만들겠습니다 빨리빨리 그 다음에 치즈 치즈 어 그거 제건데요 셰프님 <놀람> <놀람> <놀람> 도대체 뭐 만드시는거 아까부터 용량만점 햄버거라고 들어봤나잖아 치즈가 없으니까 치즈를 시키고 자 빨리 꺼내서 어 빵이다. 이거 빵이고. 어, 이렇게 너면 혼날 거 같은데. 오 자, 자, 자, 자. 자, 빨리 빨리 나와라. 자, 햄버거를 먹. 펜버거. 햄버거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맨 씨. 아, 네. 이좀 똑바로 하세요. 어, 아, 참 고기는 왜 저렇게 기울어졌어요? 아니, 이게. 아, <웃음> 이게왜또 열려? 왜? 아, 이거 치즈 하나 가지고 갈게요. <웃음> 빵이 <웃음> 날아간다 <웃음> <웃음> 구독 아니, 고기가 어디갔어? 고기 가 어디갔어? 아니 고기가 없어 고기 냉동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기 있구나 감사합니다 냉동실에 고기가 있고 이거를 구워볼까? 하나를 완벽하게 완성해보는거야 저는 여기다가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감자튀김 빨리 굽고 자저 빨리할게요 사장님 걱정마세요 감자튀김 왜 이렇게 안나와요? 감자가 없으면 자기 다리라서 튀기란 말이에요 아, 알았어요 사장님 화내지 마세요 네? 감자튀김 지금 기름 탈탈 털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웃음> 아니 메인 셰프님 일단 <웃음> 걸 누가 먹어요? 영양 맛점 상추버거를 몰라보더니 난 이런 곳에서 일하기 싫어 상추버거 제가 한번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분한테 이럴볼까? 자 상추버거 나왔습니다 저희 메일 셰프님의 특별 메뉴에요 그건 내가 정말 주문한 것이 아니야 라는데 <웃음> 아, 죄송합니다 에이, 손님 야. 아 이거 먹 벌기 힘드네 젤리튀김 <웃음> 많이 까만 거 같은데? 어, 이거 뭐예요? 셰프님? 쭈쭈쭈. 감자튀김 맛있겠다 찡찡찡 어? 이것도 좋은 메뉴가 될것 같아요. 이것도 튀겨봐요 한번. 내가 키우는 젤리네. 어 젤리야. 어 튀겨졌어. 젤리야. 아 좋은 햄버거 재료가 될 거라고요. <웃음> <웃음> 젤리야. <웃음> 야 이렇게까지. <웃음> 젤리야. 잘 튀겨졌다. 젤리야. <웃음> 아 대체 누가 집에 튀겨요? 미친 사람들아. <웃음> 내 가게를 막. 두엄보 메뉴로 내나 봐요. 그럼 잘 팔릴지도 모르겠네. 오데 살아 있네? 지가 살아 있네? 튀겼는데 너 어디가? 죽라고 들어봤나? 간다. 지한 어디가 일로 와. 타봤다. 자, 이쥐 튀김 나왔습니다. 시키신 분. 자, 여기 있어요. 쥐 튀김. 에이. 맛있게 드세요. 자, 감자 튀김 나갑니다. 손님 누가 시키신 분? 시키신 분. 아, 갈아 튀김 손님이시군요. 자. 여기 다이어트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실려나 모르겠네 어! 어! 드디어 돈을 벌었어! 아 사장님 저돈 벌었어요 여기! 9달러 9달러 잘했어요 그거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돈 벌었다 돈 벌었다 실적 채웠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엔 진짜 맛있는 햄버거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진짜 사장님한테 잘 보이는 거야 이건 기회라고 빵 올리고 고기 좀 갖고 와야 돼 고기 고기도 갖고 오고 자 이번엔 진짜 맛있는 고기 만들어볼 거야 자 이거 고기도 만 올리고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좀 근데 좀 주방이 많이 더럽죠 사장님 아이 괜찮아요 어차피 다 끝나고 요리사들이 다 청소할 거예요 네저 빨리 할게요 치즈 두 장에 치즈버거가 주문으로 왔구만 좋아요 치즈를 올리고 그다음에 준비한 스테이크를 올리고 오 됐다 완성해 가는 건가? 감동적인 순간. 아, 쥐가 있어 왜? 야, 도치 뭐야? 야, 쥐가 훔쳐 먹는다, 내 치즈! 야! 뭔가? 이로 와. 너이로 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움직이면 맞는데이 작님. 아니. <웃음> 당신 제정신이야? 이게 예술인지? 이련님. <웃음> 아니. 이 햄버거는 초키 10만 원은 받아야겠는데? 한번 손님한, 손님한테 손... 내나, 내놔보세요 한번 궁금하다 손님이 아주 좋아하실거야 이걸로 때리면 아주 좋아하시던데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만들건데 어! 손님이 되시고 계셔! <웃음> 역시 좋아하시는구만 냠냠, 냠냠? 오프라는데? 실패 사장님 기대하세요? 네? 아니, 빵을 몇 개나 싸우신거예요 세프님 세프 셰프 아니지 너 지금 청소중이잖아 자네 본명아 <웃음> 걸... 아, 이게 빗자루였어요? 그렇지 자네 아니 무슨 청소를 이렇게 하세요? 자네 내 햄버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와 맞지 예술 작품 같아요 하나에 한 마리에 어 파란색 같다 할까요? 이걸 보신다면 사장님도 우린좋아하시겠지제프님도 그냥 튀기기에 넣고 싶다 그냥. 어? 그냥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이 쓰레기통도 괜찮고 쓰레기도 들어가 보시면 안 돼요? 이런데 빠지면 안 돼. <웃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둘 중에 최고의 햄버거를 만든 사람에게 이 직장에 점장 자리를 주겠어요 네? 오 됐다! 사장님! 제가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오! 드세요 오! 과연? 내 햄버거 맛은 어떨까? 내 맛은 완벽해! <웃음> 감사합니다 너님 머니를 10원이나 주셨어 감사합니다. 역시 난 재능이 있는 건가? 이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무슨 요리예요, 사장님? 와 소화기도 뿌려! <웃음> 와 이런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제가 넣을게요, 사장님. <웃음>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웃음> 아, 좋아 그래도 <이번에도 웃음> 너무 멋진 예술 작품인 걸요? <웃음> 네? <웃음> 이거 너무 멋져요.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은 메인 셰프로 고용했지. 이거 드셔보세요, 손님. 한번 맛좀 보세요. <웃음> 와 이거봐봐! 이게 요리냐? 와 표정 봐봐! 표정! 죄송합니다 손님 이겨멘! 자! 어쨌든! 네! 오늘 정말 둘다일 수고하셨어요! 오늘 고생했다고요저 사람은 오늘 월급 받는 거 아니죠? 월급 받죠! 당연히 우리 메인 셰프님인데 월급 받으셔야죠! 우리 혜 오늘 월급날이다! 차 <웃음> 아, 뭐? 어쨌든 여미님도 일 너무 잘했어요 처음치고 너무 훌륭해요 아... 어, 어, 아, 저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아뇨? 오늘부터 <웃음> 365일 휴일 없이 나오셔야겠는데요? 아... 쉬워어 아, 도망갈거야! 어. 거기서 평생 노예 시간이니까... 어, 어. 자 어쨌든 오늘 막장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해봤는데 재밌네요 어디가세요? 셰프님? 슈퍼마켓에서 버거좀 사오려고 우리 햄버거집 너무 맛없어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막장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은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